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소리도> 네, 안녕하십니까 신명 건강 영수 그리고 청풍 수장입니다 아이와 코골이에 대해서 이제 해보죠. 아이, 각꿀을 본다. 예전에 어린들은 되게 신기해서 어머머머머, 얘는 어린 것이 코를 나고 다야. <웃음> 이츠구마그지 구분 거 봐. 아, 야다 신기하네. 아, 이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저도 신기했어요. 어, 아니, 무식개월뭐 뭐 이렇게 된 애기들이 아, 코를 고는데, 오, 얼마 아, <웃음> 이 너가 거코를 쌔쌔고 는데어머 얼마나 들여다 갔던 거요 무식해 좋지죠. 얘카트리랜나무식해야무식해 무식계. 어, 어린 것이 이렇게 숨을 못 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고 아, 뭔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신기하네. <웃음> 얼마나 귀엽다고요, 또. 아, 애가 코를 곤다 음. 생각하죠 음. 코를 곤다는 것은 호흡이 비정상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 애가 코를 골기까지는 애기 혼자 코를 골진 않거든 코를 보는 건 혼자 골겠지만 부모 중에 한 명이 음. 코골이가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애가 코를 골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골격적인 유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뭐까나메기 뭐, 뭐 때야 음. 뭐 사실은 감기나 걸리거나 뭐 비염이거나 그런 요인인데 음. 이 까는 애기 10개월 뭐이 전복기 애들 말고 음. 6, 섯8 여덟 이제 이빨도 이제 영구치 다 나고 하는 아이들 네, 보면 네, 네. 부모의 골격을 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골격적인 문제를 인해서 기도가 좁은 아이들도 있고요, 음. 환경적인 요인으로 비염이 음. 생겨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면역 인 아데노이드가 음. 너무 커서 음. 숨기를 막아서 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음. 편도가 커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음, 음, 음. 굉장히 아이들의 코골이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음. 그 원인이 되게 심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음. 숨쉬는 문제만큼 심각한, 심각한 게없죠요게 게 음. 국내 의료진 연구 결과로는 코골이 심한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보다는 키가 작다. 그런 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코골이가 발생하면서 잠을 잔다는 것은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고 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이 그만큼 적게 나왔다는 거고 음. 성장 호르몬이 적으면 성장을 못 한다는 거고 그냥 공식이잖아요 게다가 아이들이 기선하고 막 산만하거나 하는 애들 있잖아요 에, 에. 그걸 영어로 쓰니까 ADHD야. ADHD 예. 예. 이게 과잉 행동장애라고 하는 에, 에, 에. 되게 심각한 음. 당사자는 잘 모르지만 그 부모는 굉장히 이게 아주 심각하거든요 음. 천방 좀 날리고 그냥 뭐 정신이 어디, 없어요 그야. 언제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맞아요. 힘들죠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수면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고그 아. 수면의 문제가 어. 또 코골이라고 하는 또는 응. 코를 골지 않아도 숨을 제대로 안 쉬는 수면보 그런 것들 때문에 음.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음.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보면 심각성이 없는데요 음.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연속적인 수면이 아니라 수면이 계속 잘렸다는 거예요 네. 수면이 쪼각쪼각 쪼각 나 있기 때문에 음. 이게 하나의 온전한 수면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수면의 기능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정상적인 기능이 완료가 되지 않아요 음. 수면의 기능이 완료가 되어야 내 몸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으로 그리고 많이 나와서 애가 응. 한창 클 때는 세포뿐이 응. 얼마나 왕해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요소 요소의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응. 자는 동안에 그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응. 그 단계가 너무 1 0을 해야 되는데 응. 뭐 40, 50밖에 못 했다 응. 응. 그러면 애가 응. 너무 많이 손해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뭐 아이들이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면 부족 현상이 생기면 그 그러니까 아이들도 예민하고 성격도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과잉 행동 장애 같은 것도 뭐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럼 뭐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원인 음. 자, 비염이다. 음. 비염을 고쳐야죠. 음. 근데 비염이 이제 약 먹어서 이게 될 일은 사실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다고 또 너무 또 아이들은 또 완전 무균 상태처럼. 너무 청결하게 키워도 애들이 음.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작은 요인에도 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네명 아이 중에 한 명이 비염이래요. 그들 거요? 세명 중에 아니, 한 명?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제가 봤는데. 음,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인구만 이게. 그렇겠죠. 예, 예. 병원을 뭐, 가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거의 반절 정도는 비염이예요 굉장히 비염 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환경적인 요인도 아, 있니데 미세먼지, 꽃가루, 뭐 이런 것도 다 비염이 원인이 되겠지만, 공에도 있고. 근데, 적으로는이내 몸이 그걸 이겨내면 되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구가 감기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것처럼 내몸에 면역력이 좋으면 그걸 음.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강해져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또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는 아이들은 알레르기 마취라고 해서 비염에서 끝나지 않고 아토피 그다음에 여기 기관지 이거 안 좋아지는 그런 것까지 해서 다 그냥 연결돼서 한꺼번에 또 와버리기 때문에 면역력을 잘 키우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코골이가 있는 아이들은 도대체 일단은 아이들이 참 난감하기도 해요 뭐... 그러니까요 뭐, 해줘야... 뭐 해줘야지 별로 없고. 없어요. 예. 네. 비염은 제가 이제 그 코클링 가지고. 네네네. 네, 네. 꽤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성인쌤 치고 한번 해보는 것. 뭐, 비싸지도 않으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을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부모님부터 잘 알긴 할 거예요. 음, 음, 음, 뭐 인스턴트 안 먹이고 음. 유전자 변형 안 먹이고 음. 자연 환경에서 뛰놀게 하고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음. 혹시... 너무 시키는 것도 문제. 어. 도시 사는 아이들이 음. 너무 그런 데 취약하긴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막 행복해요. 인스턴트 많이 먹어가고 막 아이들이 막 살이 찌고 막 콜라 어. 애들 콜라 막 주고 막 이런. 분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유에서부터 시작되는 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은 그런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부터다 해결을 하기는 하고 가야 네. 문제가 없을 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부분은 한참 성장기 때. 아. 성장 교정을 해서 근본적인 음. 부분을 교정할 수 있다. 음, 음. 나중에 치아 교정을 해갖고는 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골격을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음. 그 분재하듯이 음, 음, 음. 분재를 보면 음. 막 철조망 칙찍찍 철조망 엔진, 철자를 감아가지고 그런 문제는 굉장히 나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햇빛을 이용해가지고 음. 이렇게 성장시키려면 햇빛 방향 이렇게 잡아놓고 응, 응. 그런 식으로 해서 교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응. 찾아보실게요. <웃음> 저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음. 많은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면 어, 가능한 부분일 텐데. 네. 그렇게요. 음. 제가 능력이 되면 그런 음.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나님 날도 오지 않을까요? <웃음> 네네. 네 이상 어린이와 고리이 그리고 수면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